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이 mbn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다. 손태진은 방송을 앞두고 12월 13일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불타는 트롯맨에 지원하게 됐다. 정말 멋진 보컬리스트들이 많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손태진만의 음악을 펼쳐보이겠다 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로 팬텀싱어 우승 후약 6년간 정말 감사하게도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활동하면서 클래식뿐 아니라 다채로운 장르에 도전해봤고 어떤 장르든 세대화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은 모두를 감동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응원해주신 만큼 진정한 크로스오버 무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6번 손태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손태진은 JTBC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인 포르테디 콰트로 베이스로서 지난 3월 정규사짓 메타포닉을 발매하고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팀 활동뿐 아니라 솔로로서 두 번째 EP 더 프레젠트 투데이즈를 발매했으며 최근 3년 만에 솔로 콘서트 나이트인 블루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이 밖에도 TVN 탁구 예는 올 타쿠나 애출연하고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해설자를 맡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현재 매주 일요일 아침 tbs efm 스윗 랑데부 dj로서도 청취자들과 소통 중이다. 이처럼 분야를 막론하고 열릴 행보를 펼치고 있는 손태진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